안녕하세요 캐슬 고양이예요 이 고양이가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민 것 같죠? 너무 귀여워요 저희 아파트가 땡땡 캐슬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 한쪽에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캐슬에 사는 고양이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양이는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고양이 엄청 귀엽죠 이 고양이 이름도 있어요 앵두래요 아이들이 이 고양이를 보러 자주 오는데 친구들이 이 고양이를 보고 앵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앵두야 앵두야 하면은 이 고양이가 따라와요 정말 신기한 고양이예요 지금은 길고양인데 음... 사람 손을 많이 탔나봐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집에서 길러지다가 버림받은 고양이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 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요 너무 귀엽죠 점점 앞으로 오네요 음?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고양이들은 뒤에 보이시면 이렇게 흙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어이? 무언가를 봤나봐요. 귀만 움직이고 있어요. 이 고양이들은 엄청 순해요. 그래서 마음씨 좋은 이 캐슬아파트 주민들이 가끔 사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거든요. 어? 어디 가나봐요. 지기도 한번 피고 어딜 가는 걸까요? 근데 이 고양이를 보시면 꼬리가 좀 짧죠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꼬리가 좀 짧아요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잘렸거나 원래 선천적으로 짧을 수도 있나요? 있겠죠?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기지기도 피고 만져달라고 하기도 해요.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길고양이한테 가까이 갔다가 길고양이가 저한테 펀치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좀 무서워서 때릴까봐 고양이한테 맞을까봐 사실 저는 만지지는 못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예쁘게 바라보기만 한답니다 어딜 가는지 제가 따라가 봤어요 저의 시선을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가네요. 카메라에 익숙한가 봐요. 제가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저를 자꾸 따라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살짝 무서워하면서 뒷걸음 들쳤어요. 고양이가 참 똑똑한게 제가 먹을걸 안준다는걸 알고 이내고 무시하면서 자기 할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얌전히 <웃음> 다시 누웠어요 <웃음> 너무 귀엽네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 이 고양이를 많이 만져주곤 해요 제가 몇 번이나 목격했었는데 사실 이런 길고양이들은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만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. 각종 세균에 감염된 고양이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감염이 될 수도 있답니다.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, 어린 친구들은 꼭 밖에서 길고양이를 만나도 너무 귀여워도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이는 자제해 주세요. 앉아있는 모습도 너무 이쁘네요. 어디에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요? 강아지였네요.